그리고 비록 보이는 거예요. 네. 그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we have c 네. o n t r o l e of flexibility. 네. 이거는 긍정, 긍정. 너무 네. 어, 좋아요. To the idea of passing the bark of our leaves in series of controlled e n v i r o n m e n t 음. That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no longer occurs to most of us. Wow. 그니까. 우리 거의 모든,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한책. 대 o 책의 가능. 아니지, 아니지. 아, 그, 그, 우리 대, 대부분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대한 재개 가능성.